Let's go! 츠고맨 진짜 a 데1시 t s 0분이 Let's go, man! 40분이야, Let's go! 시 e t s go! l e t 아 l e t t t l e t Let's g e t s t t t s go! 갈 때는 느낌이 되게 다르다 가 <웃음> 아. You can just 쉽게 생각해 Like the a y e 이봐 친구 Oh yeah hey, oh. 우리 이제 가는 oh. 거야 Let's go 여행은 h y Buddy Oh 이거 oh. oh. oh. Give me you 제가 왔어 너희랑 보 e Hey d d y 뭔가 걱정이야 가 걱정이야 해 Hey Hey 우리 hey, 친구야 yeah. 그리고 Hey Buddy 만나면 뭐 해야 돼? 인사해야 되잖아 oh. 헬로 <웃음> 아, DJ 나쁘지 않아요. 아, 나... 아 이거지. 몰라 이거... 그냥 같이 가. 헤드셋. <웃음> <해럿대! 웃음> 보고 싶다. <싶어>! 팝팝팝팝파. <웃음> <빠바바바밤! 웃음> 어, DJ 부. 어, 왜 이런 의미니 아, DJ? 아, 어, 왜 이런 의미? 너무 오래 걸려. 와! 바로바로 나와야지 아 지금 흐름 다 끊겼어 아해전안요아 아 그러면은 흐름 끊겼으니까 어. 이제 오렌지 카라멜 피처링 에스 Super! Super! Super! Super! s s 지볼륨 u p e s u u p e r s u p e 이 s u 이 e r Super! Super! Super! Super! Super! Super! s u r e 비 보이 하 e 부터 u 두다 마쇼 마베비비도 <웃음> 근데 굳이 내가 왜장 본다고 했지? 아 내가 본다 했나? 어. 그러면 일단 나랑 쿱스가 밥 먹을 동안 너가 장을 봐 어. 어. 우리가 마트에 내려다 주는 그런... 어, 너네는 개념이 없는 거네 <웃음> 형 아직 이, 이런데 해물파전 <웃음> 아, 예술이지 동동주 잘 놀아준다 그래. 밥 먹을 때도 그 검은색 카드 써도 되는 거지 응. 그럼 대게 먹으러 가? <웃음> 얘왜 진짜 마트 가네? 어? 아니 예뭐 <웃음> 물어보고 아니, 만약에 그냥 어. 따로 먹자. 그렇지 얘네가 어. 마치 세워놓고 저길로 가는 거면 어. 이, 오케이 인정. 그래 나아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칼국수. 안 여기서 먹어보든가. 그래 여기서 먹어보자. 우리 조금 늦게 가도 상관없으니까 근처에 딱 바다 조금만 더 어. 보다 들어까 그냥 뽕을 뽑으려고 하네 그냥 우리 어. 개인 여행하러 왔네 그냥. 아니 진짜 너무. 편하고 좋은데? 아, 진짜 너무 웃 웃기네. 왜? <웃음> 다른 팀이랑 전혀 다른 그림이거든요. <웃음> 그래도 우리 셋이라서가능할거 응. 같아 오나 이인 인뭐 이 알아? 능소화 이거 먹으면 소화잘 돼. 오, <웃음> 완벽하네. 쓸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 이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아, 해명판은 진짜 좋아해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방송하지 말라고 동동주 나왔습니다 방송할 좋네. 거야? 아니, 왜? 왜 이렇게 많이 맞춰? <웃음> 잘 들어가 <웃음> 야, 오늘 아니 보통 약간 도착해서 시작해서 장보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시작해서 동동주야 이게 어? 아니, 아, 이게, 아, 이게 현실이야 느낌이 좀 색다라는데 형이 형 짠하고 뭐해? <웃음> 이 시험해 <시원한 웃음> <웃음> 아 <야>, 맛있게 <웃음> 느끼고 있어 그냥 미안하다. <웃음> 고기 구워 먹고 막 조구 막 하고 라면 끓여 먹고 몰라요 가는 거야. 집어 먹으라고. 아, 집어 먹으라고 어, 뭐한 거야. 야뭐 호시 호시 호시 취향 말이야. <웃음> 잠깐만 잠깐만요. 어. 호시야. 아니야 호시 이러고선 또한8 시쯤 마실 때또 깨. 어. 내가 가서 한숨 자라. <웃음> 너 시끄러지, 너 시끄럽겠다. 아, 조구 한판또 해야지. 아저, 아저, 아저. 그 족구로도권도 아, 하잖아 아, 족구장에서도 헐까 m 비 때는 제대로 먹는 거 그래도 엠티 때는 그래도 평소에 하지도 않은 공놀이 해주잖아. 아,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뭔데 알아? 음. 문준이도 네. 열심히 해줘. 열심히 해. 음. <웃음> 음.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고생하셨습니다. 가보자. 가자. 아. 아,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식당도 따로 있네. 오, 당구대도 있고 좋은데. 그냥 배드민턴 체 있어. 배드민턴 질래? 그래? 자, let's go, let's go, let's 왔어. 언제 도착했어 형들? 방금. 어... 딱 지금 도착했어. 너 여기 1분 30초 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 준이 왔네? 아나 도착하자 졸려. <웃음> 좀 자. 호시도 지금 약간 들어갔어. 호시가 동동주 먹어가지고 자러 갔어. <웃음> 너무 좋아, 준아. 야 깜키도 있네자 날씨 좋아하니까 자야지. <웃음> 어 자야지. 뭐야 뭐야 여긴 뭐야? 잠깐 잠깐 이거 뭐야 너희 노래방인 거 같은데 말이지 와 오락기도 있어 야. 대박이다 야오라 씨는 어, 왜 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나 동동주로 한잔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막걸리 좀 마셨어 아 지금 벌써 취한다 야 게임도 있어 대박이다 아 미친 거 아니냐고 형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야. 뭐 할래 와카스 미쳤다 <웃음> 아, <웃음> 야 어떻게 한캔한 한 쳐? 아뭐으래서 해야 돼아 <웃음> 여기 너무 좋은데 <웃음> 한캔할 한 쳐?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진짜 근데 너무 좋다 야. 아 뭐해요? 아 근데 내 민규야. 응? 할래? 응. 사구야? 어 우리 사구해? 못해. 아! 아, 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재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하 응. 응. 진짜 보서도 그렇게 왜, 많은 사이즈 몇 개야? 야, 내가, 아, 내가 왜장본다고 했지? 벌칙인가? 이거는 우리 설거지 솔직히 빼줘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무, 진짜 너무 이거 힘들었어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문이 안잠겨 <점겨. 웃음>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진짜 가야 돼 이거는 어. 알겠어 이거. 어라, 금세야 뛸때 더울 더울 거니 더위 사냥만 가져 가. 더위 어, 사냥. 이거만, 이거만. 이거 이거 덥겠다. 음, 우리 근데 음. 형 진짜 갈 거야. <웃음> 아니 까 소... 방송, 방송을 <웃음>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그래 <웃음> <빨리 더워. 웃음> 우리 진짜 갈 거야. 형은. 아 속을 꼈어서한내려로 살짝만 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거는 제가 <웃음> 이거는. 되요 되요 되요 되요. 방송 하나 부에 뽑았고요. <웃음> 방송하지말라고 <시작하지> <웃음>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구라했냐? <웃음> 널 닮은 미소진들. <웃음> <웃음> 하지만 그 사람은 <웃음> 네가아니라서 <웃음> 왠지 슬플 것 같아. 다시! 잊을 수 없는 사람. 노래방 벌써 노래방에 수고하고 있네. 정한아 다 내려와 줘야 돼 이거 짐이 너무 많아. 와야 진짜 장이 미쳤어. 왜? 이거 소주야? 어 너의 오늘 부담이야 여기가. 보랑주도 빨간 빨간색으로 샀어. 잘했어. 야, 아니 여기도 노래방이 있어 여기도 노래방인데? <웃음> 야 미쳤네 야야 야, 기계 켜야 <웃음> 민규야 이거 내 거야? <웃음> 내 거야 <웃음> 야쿠스야 여기가 여기가 딱 살치살이래 아 그래? 어 <웃음> 엎진살 맛있겠다 우와 이거 이거 엎진살 이거 갈비살인데 이거는? 치맛소리네 어... 왜왜형 이거 나중에 숙소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위스키, 장빙, 와인, 스키 정환이 형나 고량주 한 번도 안 마셔봤다? 맛있어 고량주 맛있어요 아야 진짜 놀라운거 같다 진짜 이거 마이크만 찾지 진짜 놀라운거 같아 나 우리 이제 밥을 좀해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갈까 얘들아? 아니면 조금 이따 먹을까? 노래방 하다가 몇명 준비하고 있으면 좀 서운하잖아 노래방 할래? 나 내가 준비할게 나도 준비할게 또 준비하면 또 이따가 청소 빼달라고 할 거잖아 나도 그럼 준비할게 근데 우리 볼을 지피야 되거든 네 맘에 파이유 내 머리 속을 뿜뿜뿜 성관아 너뭐할 거야? 뭐라도 하겠다 뭐안 하면 베드민턴 할래? <웃음> 아, 아, 아, 아. 아니 뭐 하러 들어온 거야 <웃음> 베드민턴 책가지로 도겸이 형 아. 음식은 형한테 맡길게 진짜 뭐래? 몰라 그러면 나랑 민규 고기를 구울게 슈아 형은 뭐할 거야? 나이 양파 그거 어. 하는 거랑 파절이 채... 파절이. 음. 이거 이거 이거 씻어 줄수 있어? 나 그럼 야채들 어. 씻어 올게. 오케이. 너 우리 벌써 밥 준비해? 어. 애들 벌써 밥 준비하다는데? 나는 아, 진짜 배 하나도 안 고픈데. 나도 아까 콱, 칼국수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어. 일손 부족하면 도와줘야 지금. 뭐. 노래방 차트는 참 변함이 없긴 없다. 가야지. 우. 오우... 큰 <웃음> <웃음> <그대> 기억이 넌지 <웃음> 난 사랑이 오시가고 아주 고 나를 괴롭이 맛있게 굽고 있나? 고기 한 입만 익었어? 한아 먼저 안 먹는 거안 되지 한 입만 안 되지 그거 나한테 배울 점인 거야 디나 단체 생활에서 알겠습니다 배준영씨뭐 만들어? 야채볶음 만들라 그랬아 그 오어 <웃음> 놨겠어? <보러> <웃음> 우리 족고 한시간 반에 잤어. <웃음> 아, 진짜 나 계속 잤네. 잘 잤어? 어. 이아맨 <웃음> <toys> 가자. 이 메인이잖아. 아, 왔다. 와. 그거 왔다. 아이, 정한 여. 여. 이 지노. 에이. 에이. 같이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더 멍청할지 몰라 너기먹이처럼 던진 물짤면 투과 너의 무제중 전화 팍하고 노신다 너의 미모 와 원인 스타일로 밀았을때 너의 어장의그이는 수족관에서 깨! Yeah. 단지 너 하나 yeah. 때문에 더 굉장히 무척 컴팍하고 <웃음> <home> 도와득해 <웃음> I wanna be your boyfriend I wanna b 선나너에게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 <웃음> 이럴 때의 strong man을 그저 so c o o 가 유치는 것이 가유터가 유치는 가유치이 없대. 터치가 유게는것하긴 여전히 물고기들이 없대. 터이이 없대. 마다 가 유치는 것다 없대. 터치가 유치이 없대. 터 o 가 유치는 것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 우리 가은회조지라영라영라영라영라 I don't give a n h h o y o 가자 이제 밥 먹자 힙합 요맨. man